이 상금을 어떻게 썼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좀 사치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이제 플렉스 하게 됐는데요. 김태주만, 달려!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님 <상대님>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희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. 네. 그거 말씀 안해 주셔가지고 오늘 저뭐 찍죠? <웃음> 네, <웃음> 촬영을 이겁니다. 이게 뭐죠? <웃음> 오!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웰뱅피닉스의 막내 김예은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브이로그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셀프캠을 들었는데요. 잘 나오나요? 예쁘게? 우선 오늘 저희 연습실을 최초 공개합니다. 제 연습실은 테이블이 두 대예요. 기분에 따라서 바꿔칠 수 있다는 장점. 근데 청소를 두 배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제가 연습하고 있었던 그 때문에 큐도 저렇게 저희 연습 증거입니다. 제가 좀 장비충이어서 이렇게 용품이 되게 많아요. 용품이 되게 많은데 다 쓰지는 않는다는 점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제가 일반인 코스프레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덕질 존 바로 민규준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놔야 연습할 때 기분이 좋아서 더 잘만, 맞... <웃음> 연습이 잘 된다는 그런 논리. <웃음> 그러고 저는 이제 배고프면 은 당구를 못 쳐가지고 이렇게 부엌도 굉장히 넓어요. 저기서 엄청. 많이 해먹어요 냉장고는 금지 냉장고는 청소가 안돼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서 근데 진짜 많이 해먹었어요 음식을 제가 요리 한또한 한 요리 해가지고 저희 팀원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저희 이번에 전반기 우승해서 이렇게 선물로 받은 사진 여기다 전시해놨고요 저희 저번 시즌에 찍었던 단체 사진 그 제가 우승했을 때 받았던 판넬 이 상금을 어떻게 썼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자, 요 정도면 제 연습실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. 저, 이제, 이제 저는 오늘 연습을 양을 조금 더 채워야 될것 같아서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한번 지켜보실래요? <웃음> 저는 연습이 생각보다 뜻대로 안 돼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드라이브를 가려고 해요 리플레시가 필요한 것 같아서 <웃음> 제가 운전 단지 아직 1년이 안돼가지고 초보긴 한데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유튜브 단독 <웃음> 출연은 처음이고 또 이런 브이로그 방식도 너무 처음이라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<웃음> 떨려요 <웃음> 제 연습실이 어좀 사치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저만의 연습실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과 언니가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하던 차에 저희 연습실도 같이 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연습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이 차는 제가 되게 애틋한 <웃음> 애틋한 차인데요. 제가 우승했던 상금도 있고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거랑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제 플렉스 하게 됐는데요. <웃음> 이차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.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진짜 완전 쨍한 파랑색깔 하고 싶었는데 어,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테즈먼블루라는 친구. 제가 데려왔는데 그래서 별명이 태즈먼이에요 <웃음> 김태즈만 달려! 이러고 어디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는 태즈만날 지켜! 이렇게 지승이 오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늘 여기가 평양보다 멀다 그러거든요? 막 아, 아산 좀놀라와 이러면 야씨 평양 가는 게더 빠르지! 이러면서 막 경기 때 만나면은 어, 오빠 언제 왔어? 막 이러면은 막어 나는 지금 왔지 너는 어제 왔겠네? 전날 비행기 탔을 거 아니야? 이러면 <웃음> 네, 지금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요. 여기가 빵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, 제가 또한 빵순이어가지고, <웃음> 빵을 쇼핑하러 가겠습니다. 어떡해. 이거. 이거? 어떡해요? 근데 이거 진짜 미쳐보이죠? 치즈잖아요. 오케이. 아! 진짜 스태프 있다꼭 자막에 꼭 써주세요. 스태프 한 다섯 명 있다고. <웃음> 음, 힐링. 이게 바로 힐링. 음. 최고. <웃음> 이렇게 당구도 잘안 되고 좀 기분도 꿀꿀하고 좀 그럴 때는 이렇게 혼자 나와서 운전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위도 받는 느낌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는데요 카페 가서 당 충전도 하고 힐링 하고 나니까 다시 연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<웃음> 오늘 브이로그가 처음이어서 어색한 것도 많았고 음,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<웃음> 다음에도 브이로그 찍을 기회가 있으면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<웃음>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의 브이로그 임무 끝 빠이